지금, 아이, 너무 일찍 점프했다. <웃음> 제작진이 고생해보라고 게임 선물해준 스마일모라는 게임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잠깐 맘만 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봅시다 놀랍게도 스팀에서 한글 정발을 한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1 점프 어떻게 해제키가 점프로군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플랫포머 게임이에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아! 고객! 빨간색에 닿으면 은 죽지 않고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공포 그 자체. 아, 리가 슥. 슥. 헉. 뭐야? 애들이 걸려있는, 아! 고객! 달려. 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래. 설마 날 쫓아오나? 음, 쫓아오네. 그렇구나. 정말로.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톡톡톡톡톡형 어, 어, 어, 어, 어, 형 매우 건치구나. 건치 건지, 건치 건치 건치 건치 건치. 얍 베베. 도전 과제 달성함 도망자. 그래픽 및 기타 파일 복구 중. <웃음> 안녕하세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덕분에 저의 권한 중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바이러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백신코드가 필요합니다. 조사결과 백신코드는 조각으로 나뉘어 여러 장소 저장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당신의 백신코드가 존재하는 저장소로 이동시켜드리죠. 그곳에서 코드를 되찾아주세요. 아니 그런거 하기 싫어. 거부는 불가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모든 권한이 바이러스에게 넘어간다면 당신도 끝이니까요. 안돼.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상 제가 최대한 서포트 해드리죠. 우선 가속기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 가속기 시스템? 달리기가 해금됐습니다. R 트리거를 눌려 달려보세요. 가속 중에 점퍼야 높이 뛸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복구되어 당신도 본래 모습을 되찾겠군요. 그러면 행운을 빕니다. 아 뭐야? 그냥 옷 입혀놨네. 이게 달리기군요. 어어어어이 어.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 아, 씨 점프 길이가 안닿네 나중에 2단 점프도 배우나 보다. 어 뭐야 저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개고개. 나이스. h yeah, 저장. 응티 끼고 까. 제발 날 죽여줘. 까이씨 까르키 까르키 까. 제발 날 죽여줘. 엄마 무서워. 완벽해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셈 아우씨! 아오깃! 아우, 앗뚝! 호우! 호우! 호우! 호호 호호호! 야 드디어 저장! 으... 지금! 못 아, 못 올라가나? 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거지? 와 지금! 아이 너무 일찍 점프했다 아아! 아! 아! 아! <웃음> 엄마 아저저기서 아, 점프가 안되지? 아아아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아이쿠 아이이쿠 아이쿠, 아이쿠 이런 제기랄 아! 어! 자 스마일 모라는 게임이었고요. 어, 어, 어, 어. 오지마, 오지마, 어, 어, 한 번에 가야 되네 한 번에. 아, 아, 으, 아, 어, 아, 어, 에,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오렌지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와! 제스, 제스! 맘마메야 이번 백신 코드가 발견된 장소는 당신 이 한번 경험한 장소군요. 좀더 순조로운 코드 수집이 기대됩니다. Fuck <목소리> you! 그럼 되도록 100% 코드 수집 부탁드립니다 와아... 아이아 아야, 야아야아 아아아 어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 괜찮아 이정도면 양호해 아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붉은 놈들 너희 아, 모조리 다 피해주고 말겠어 아, 어 아, 아, 아, 또 나왔다 아, 거 아, 이씨 이 오케이, 다 왔다. 야, 58%. 뭐좀 아깝긴 하지만 괜찮았어. 충분히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일정 부분 파일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n i 파 파일은 자자드 입니다 j a m o 닌 e Ninja Mode Ninja Mode Ninja Mode Ninja Mode Ninja Mode Ninja Mode 어 저건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왜 앞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요? 이씨... 아! 아 진짜, 진짜 팍친거 아님? 똥겜 개 아, 아! 좀... 왜 벽을 타고 그래? 그냥 내려가라니까! 그냥 내려가, 알았지? 붙지마. 뒤지는 거야. 오케이 okay. 간다! 어? 뭐야? 뭐야? 아저 끝에 조그맣게 있는 붉은색 가시였어? 저 가시네.. <웃음> 저 상자 옆에 저 뾰족하게 살짝 있는거 봐 와.. 저 간사한 가시 간가 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흐 아, 오케이? 아이씨... 진짜... 개같은 게임 뭐야? 와 저거 텔레포트였구나... 아저 입에 닿으면 안되는 거였어... 아이씨... 아 저기를 어떻게 닿지? 자 간다잉? 이런 개씨... 입 벌리고 있지만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지금이야. 됐어. 이건 어떻게 가?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여기에서 점프하면 닿으려나? 해볼까? 아우, 씨부럭! 아, 제발! 봐라 나의 컨트롤을. 됐다. 아이, 개새끼! 와, 넘어갈 뻔했어, 나. 아, 저 미친. 아, 아우! 아! 아, 진짜 정신 나갔나봐! 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꼭 이거 게임 추천해주세요. 진짜 개고통받습니다 봤습... 아, 아.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벽 타고 가면 돼. 벽 타고 가면. 난 닌자 모드가 있거든. 여기만 한 번에 넘어 가면 돼. 깠깠깠깠깠. 아, 제발. 드디어 백신의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일부기하 바이러스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소 곳곳에 백신 미사일을 설치해두어서 었 발사 버튼을 눌러 바이러스를 공격해주세요 드디어 첫 방역이군요 행운을 빕니다 뭐요? 음.. 윗길이 왜 있나 했더니 반경용이네 이씨 몇대를 쳐맞아야 죽어 아! 가 꺼자! 이쯤 되니까 화도 안나. 그냥 빨리 쉬고 싶다 <웃음> 생각 밖에 안 들어... 어?! 꺼자! 와, 됐다. 진짜 혈압 오르는 게임이라는 걸 알고 했지만, 진짜, 진짜 이런 게임 왜 해요? <웃음> 아, 왜 해? 스마일, 뭐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 죽이러 갈 거임.